창업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연구인프라 구축 및 혁신형 기업 등록, 지속적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활동 이번 시간을 통해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에 대해 살펴보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은 크게 인정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 적용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기준과 자격증 소지자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사이트 설립 신고하기 작성요령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적요건으로는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요.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다만 소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3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한마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는 소기업의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그리고 그 외의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한편, 연구 기자재는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으로 연구 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먼저 이를 설립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설립 신고하여 인정받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선설립 후 신고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 이전에 설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서 등록 절차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립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한 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업정보, 연구소, 전담부서 정보,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인력 현황, 연구시설 현황 등록과 사전에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인정요건 미비 시에는 반려 처리되며 서류 보완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인정 처리되어 온라인 상에서 인정서를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이후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은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세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관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감면 지원과 자금 및 인력 지원, 그리고 팔로 기술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외 중앙정부부처 및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개발용 재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 산정하기 어려우면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인정서와 연구인력 인건비, 재료비, 교육비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지원 제도 정보는 산업기술진흥협회 R&D 정책 지원 카테고리 아래 R&D 지원 제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그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살펴볼까요? 먼저 벤처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이트에서 벤처확인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벤처 확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 대출금액 충족 여부를 상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 확인 유형은 벤처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 벤처기업으로 벤처 확인 유형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 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으로 이 중에 확인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정보를 벤처인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자료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벤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벤처기업평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전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과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업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황은 대표자와 기업체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대표자의 경우는 경력과 관련 분야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화 실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업체 현황에는 회사의 개요와 경영진 및 주요 주주 현황,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경영 목표, 금융 거래 현황, 연구 개발 인력 및 시설 현황, 보유 생산 시설 현황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이는 개발 기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 신청 기술 부분 작성을 위해서는 주요 기술 및 제품명을 간략하게 상대가 이해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 및 제품 용도 및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작성하며, 그림 등을 사용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또는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대비 성능, 편의성 향상 내용,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이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는 작성 근거에 대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 관련 잡지나 연구기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벤처 확인 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벤처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기업, 예비 벤처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처투자기업 유형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인기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 유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기업으로 업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은 벤처 확인 요청일에 속하는 분기에 직전 4분기에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50억 미만인 경우 5에서 10%이어야 하며,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직전 4분기에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수한 기준은 사업평가표 기준 65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은 기보로부터 기술성평가표에 의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으로 기본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본은 기술평가보증에 하나며 중진공 자금은 창업기업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 유망, 제조현장 스마트화, 투융자 복합 자금, 제도약 지원 자금 중 재창업 자금에 하나입니다.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은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의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보증 또는 대출 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며 총 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평가 대출 기업의 유형은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기술평가 보증 기업의 유형과 같은 동일한 조건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벤처 기업 유형은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평가표에 의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를 위해 휴직이 가능하며 겸임, 겸직이 가능합니다. 세제지원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한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이 감면됩니다. 취득세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을 보면 코스닥 상장 등록 심사 시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되며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로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0.2% 감면됩니다. 입지 지원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특허 및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에도 혜택이 있으며 임치수수료 3분의 1이 감면됩니다. 벤처기업은 TV, 라디오 등 광고비 또한 70% 감면됩니다.